그냥 열어봐야지. 이게 미국에서 직접 공수된 앱북 <웃음> 프로 패키지를 개봉합니다. 양쪽 연결을 올리고 여기 뭐가 들어? 아것이 음, 어. 내면 되겠구만. 이조조 아. 이걸. 네. 이걸 이렇게 넣으면 만 이제부뜨 <레저트> 음. 네, 본체가 나오네 음, 바로 괜찮아요 맞 저기, 가 음. 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터진다 음. 파워 네, 그게 파 음. 지문으로 될거 오, 한글, 한글로 나와 한글로 세팅이 한글 되어 있었나? 지역, 지역 방지에서 음. 그런가? 음. 몰라 알울러뭐 곤리지와 음, 허라 저기 뭔 소리야? 차오, 이하건 아라비아 말이다. <웃음> 아랍어. <웃음> 라게스터이브 있는 것 같은데 아래? 응. 게스터리브가 있어. 알로하. 어디다가 마우스로 하면 될것같아요 뭘? 마우스로 찍으면 트랙패드로 찍으면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응, 네, 마우스가 있으니까. 음, 그거 세팅 해야 될 거고. 네, 네. 이 to use english as the main language. press the return key. 아, 음성으로 안내해 주네. 이건 스티커. 아, 스티커들이구나. 제품 껍는 게또있었요 원래는 음. 증서 같은 거걸요아 어, 어, 어, 패키지인데. 그냥 그냥. 음. 이게 누구인데 이런 포장이 정말 세심하지? <웃음> 음. 음. 피부타다 이렇게 정의로 정의로 되어 있네요. 성장은 전부터 정의일거예요 으흠 음. <웃음> 다가네 끝.